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계속 비가 와서 수분이 맞아버리니까 이 풀씨들이 발화를 하는거죠. 어. 명아주 풀씨가 달렸는 상태에서 네. 이걸 뽑아내서 바깥으로 꺼내줘야 되는데 네. 작업을 하면서 그냥 포기를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해서 이 씨를 도대체 몇 개가 내 밭에 떨어질 건지 15일 전에 양파 수확했던 양파밭입니다 왜 축비량이 됐어요? 어, 수확하고 난 다음에 노타리 작업을 한번 해놔도 보름만 지나고 나면 풀이 이정도로 큽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풀씨가 달리기 전에 또 노타리 치고 또 노타리 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타리를 쳐놓고 수단그라스 씨를 파종을 해놓으면 이런 풀들이 나기 전에 수단그라스가 먼저 올라와서 확 수피를 만들기 때문에 이 풀들이 발아해서 올라오지를 못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수단그라스가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계속 비가 와서 수분이 맞아버리니까 이 풀씨들이 발아를 하는 거죠 어... 계속 나두면 어떻게 돼요? 풀밭 되겠죠. <웃음> <웃음> 그럼 노사짓때 그때 한 번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 풀씨가 엄청나게 많이 달리겠죠. 어. 다시 노탈 쳐서 양파를 심으면 그 발화 억제제를 사용하고 망을 지어 놓는다 하더라도 비닐 안에서 풀씨가 다 발화돼서 다 올라옵니다. 나중에 결국 양파 세력이 떨어지고 양파가 쓰러질 때쯤 되면 풀이 엄청나게 또 올라와 버립니다. 미리미리? 어, 미리. 네, 미리미리. 미리. 그 노탈 쳐야 되는구나. 예. 네, 이렇게 해서 풀이 조금 마르고 난 다음에 응. 지금 노터리를 쳤지만 예, 수분이, 수, 땅에 수분이 있으니까 여기또 살아붙을 수가 있거든요 응. 바람 불고 햇볕이 나면 이제 뿌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말라 죽을 거거든요 응. 이제 그런 다음에 수단글라스를 씌우면 됩니다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수단그라스 파종기입니다. 아, 이게 수단그라스 파종기구나? 네, 씨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밭에다가 끌고 다니면, 에. 씨가 이렇게 골고리 이렇게 떨어지게끔. 아. 예. 근데 이거를 지금, 수확하자마자 바로 또 이걸 해요? 음, 밭을, 그, 노탈이 한번 치고 난 다음에 평탄작업을 해서 그레이다가 잡아놓고, 음. 노탈이 한번 쳐놓고 수단그라스를 심어놓으면, 음. 한달반 휴가 가다 오면 됩니다. 아, 마지막! 아. 휴가가기 마지막 작업이네요. <웃음> 한달반 동안 얘들 크니까. 네, 지금 8월 한한달 이상 그 밭에서 수단글라스가 먼저 발악을 해서 올라오게 되면 크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밭에 잡초가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아. 잡초가 발화돼서 올라왔다가도 수, 수단글라스 세력한테 밀려서 그늘이 지니까 아... 안에서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밭을 잘 만들고 또 잡초까지도. 그렇죠. 이제 저기 그냥 뭐 장맛비 두 번만 와서 10일만 지나면 또 새파랗게 풀이, 풀이 올라옵니다. 또 아... 중간중간 풀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경운제 노탈리 작업을 안 해주면 거기에서 또 명아주 씨가 올라오고 피 씨가 올라오고 씨를 조롱조 달아버리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마늘이나 양파라든지 한다고 또노탈리를 치죠. 그면그불씨가 땅속에 또 수백만 개, 수억 개가 떨어지겠죠? 명아주 불씨가 달려있는 상태에서 네. 이걸 뽑아내서 바깥으로 꺼내줘야 되는데 네. 작업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아이씨 떨어진 게 수십억 개가 되겠죠 여기 지금 달려있는 게한 포기를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해서 이 씨를 도대체 몇 개가 내 밭에 떨어질 건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내년에 가서 다발라가 돼서 올라옵니다 yeah. 네. 근데 수단글라스를 심어 놓으면 풀보다 빨리 커서 그 그늘을 그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풀이 올라오지를 못하고 그 다음 수단글라스가 크고 나면 노탈이 쳐서 땅 속에 녹비 작물로 해서 다 집어 넣어줍니다 yeah. 그러면 또 부엽토처럼 부드러운 땅들이 또 만들어지겠죠.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는 거네요. 네 땅속에 계속 어... 그... 그러니까 슈퍼농부 밭에는 잡초나 이 풀이 없는 게 네. 많이 없는 게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풀씨를 땅에 떨어지게 안 놔둬? 아, 하지를 않죠. <웃음> 풀이 올라오더라도 씨를 달기 전에 어... 경운 작업을 하든지 뽑아버린다든지 밭에 풀씨 안 받는 게 뭐... 다 돈입니다. 아 그렇죠. 네, 잡초 매려고 인건비 가지고 풀 잡으려고 하면 돈이 면적이면 몇 천만 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런데 이런 수탄글라스 일석이조의 음. 어,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면 음, 풀안나 그 땅심 살려줘 뭐 여러 가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모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한포 가지고 500평, 700평, 800평도 심으시고 저희 녹배작물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한포 가지고 뭐 1000평 이상, 2000평까지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2000평 정도 한포 가지고 심게 되면 씨를 어, 달게 부으면 여골끼로 올라오고 드문드문 심어 놓으면 옥수수새처럼 이렇게 굵게 올라옵니다 옥생 그 수단가스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나무처럼 그런 걸 넣으려고 하면 좀 굵게 씨를 드물게 넣으시면 되고요 좀 많이 넣으면, 그, 드랙타라 노타이 작업을 하게 되면은, 풀이 부드럽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희는 음. 한, 한포 가지고 한 천오백 평 정도? 네, 1 천오백 평 정도 살, 심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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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물이 저곳은 잘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가 벌써 판단이 되는거죠